파워파이트 천하제일농구대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8강 첫번째 경기 윤성수 대 김종근 프로선수들의 요구에 의해 제작된 NBA 공식 인증 제품들은 오직 바워파이트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대상 제품은 어디에도 잘 어울리는 컬러의 게니스포츠 NBA와 게니슬리브 NBA 제품 그리고 다양한 컬러의 게니슬리브 NBA 팀 에디션 마지막으로 덩 로비치키 시그니처 에디션 전제품 자세한 내용은 바워파이트 홈페이지나 하단 링크 참고하세요 원 구티데 구티백 f 티 e 저 h 저 bills <목소리> <맛있죠? 형님 심판 목소리> <선생님 계신데. 목소리>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와와와와진거같아 와아 呗呗呗呗呗呗呗呗呗呗呗呗 오! 우! 와! 오우. 와, 죽었다 와, 와! 아우! 하이! 아. 다. 아, 아, 아, 아, 아, 다 <웃음> <자, 웃음> 와, 안 뚫려, 안 뚫려. 확다리 저거, 아, 지 눈썹 아, 생각나. 눈썹이 아파. 어 아, 화면에서 느는 것 같아. 어! o u o u Uou! Uou! Uou! u o u 마마하 않다 진짜 Oh! Oh! Oh! r t y t y t h r e Oh! Oh! Aww. 오우 포 오케이 오케이 어어 아, 계속 <웃음> 계속 힘든 아 <웃음> 쉽게 어, 이긴 적이 없어요 지금 아 힘든 상대라서 근데 그거 어, 아시 원래 심장이 가면무승이 <웃음> 그렇죠 그 말조심이 안 되고 오늘 일단, 오늘 게임은 끝났습니다. 네, 근데 충전해서. 아 이게... 아, 솔직히 게임 제일 재밌어. 아니요, 제가 오늘 안 들어가서 먹어지고 해가지고 아, 내일은 워 잘해가지고. 아, 내일이 너무 힘들 여기서 이 게임을 하까 이제 진짜 맞절 감사합니다. 잘했어, 너무 잘했어. 이 정도면 은 진짜. 선방한 네. 거야, 선방한 거야. 회식이. 못하고 안 하면 죽여버린다 그래가지고 하면 할수록 좀 나오던데요? 네, 몸이 좀더 풀리면 풀릴수록 식감도더 좋아지고 하긴 하는데 이제 체력으로는 가 이제... 느낌도 나오고 네. 워낙 체력이 좀아좋었어요 네. 조금 더 준비했었으니까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네.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 농구하고 싶었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도전 멋있었습니다 <웃음> 감사합니다 그건 많이 해주세요 농구 네. 네 8강 첫 번째 경기는 윤성수 선수가 승리하였습니다 어? 어, 어! you okay.